아파트 재개발, like 재건축 투자 끝나고 소액투자, 상가투자로 돌아서는 대구 부동산 동향은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매물 적체 현상이 이어진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에 비해 0.68%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2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2월 마이너스 0.28% 보다 하락폭이 커진 마이너스 0.43%를 기록했다. 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주택 전세가격 또한 신규 입주 물량과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0.49%나 떨어졌다. 반면 경북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에 비해 0 1 0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3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2% 올랐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하락했다. 대구 재건축 재개발 열기 식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A 대구 수성구 범어동 씨는 최근 주민들이 만든 재건축 추진위원회 가칭로부터 재건축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를 받았다. 주민 60% 이상이 투표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인근 아파트도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실제 진도가 잘 나가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희망 고문인 것 같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했다. 대구 주택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이 시들해졌다. 이미 공급 물량이 워낙 많은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비가 늘면서 좀처럼 현장에 활기가 돌지 않고 있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조금씩 분다지만 대구 사정은 딴판이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꽤 있지만 사업 진행 속도가 붙지 않는다. 수성구 수성동 일대 재개발 사업을 하는 비시행사 관계자는 공급 물량이 남아돌아 분양이 잘 될지 우려하는 판에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사업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판 이라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80여 개 사업장도 고민하고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주택은 4,561가구로 1월보다 24.0%나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중 가장 많다. 시멘트 가격 등 핵심 원자재 가격에 가파른 상승세도 건설 현장에선 악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시 이가 한국네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일종 시멘트 판매 가격을 78,800원에서 12,000원 인상된 9,800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타이파스. 대구에 식어버린 재개발 재건축 열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조사에 따르면 구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파스. 18일 직방에 따르면 구축 입주 연차 30년 이상 아파트 선호 여부는 지역마다 달랐다. 일반 아파트 입주 연차 5에서 2 9년애비의 구축 아파트가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은 서울 4%, 경기 15%, 부산 6%, 전북 11% 등 4개 시도분이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기대심리가 구축 아파트 매매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직방의 분석이다. 정말 주택가격 폭락하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주택 가격 폭락은 금리와 대출과다 연체율로 집값 폭락론을 이야기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26% 2019년 0.26%였던 연체율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었음에도 오히려 낮아졌다. 1998년 외환위기보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지표는 다른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연체율이 0.1%대로 낮게 유지된 것은 현 정부가 내차례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예 조처가 종료되는 9월이면 연체율이 크게 상승할 것 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연체율이 오를 수도 있다. 고 말했다. 2012년 수준 연체율이면 15조 이상 부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0조 원 정도다. 연체율이 0.1%포인트 오른다고 하면 1조 8600억 원의 부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현재 금융 상황과 유사하다고 하는 2012년의 은행 연체율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그의 말 연체율은 0.84%로 치솟았다. 그리스발 경제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됐던 해였다. 양적 완화의 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였지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 초반대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9월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연체율이 2012년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15조 원 이상의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국내 은행들이 쌓아놓은 대손 비용 약 37조 원을 보면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국내 은행들의 지난해 순이익 산업은행 제외 24조 4천억 원임을 고려하면 은행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면서 최근 경기가 악화된 상황과 맞물리게 됐다. 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위험해진 것 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208조는 사실상 가계부채. 가계대출에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채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았던 빚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예컨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처가 끝난 뒤에도 경기 상황이 이대로라면 빚은 연체가 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들의 담보인 주택 등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대출이 끼어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전세 보증금 규모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산할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 서울 전세 가구 수는 1 0 2 2479가구 평균 전세값은 4억 9,137만원으로 전세 보증금 규모는 502조 4,135억원 정도다 부산 1 7 8,007가구, 대구 1 1 9,161가구, 인천 1 7 6,147가구, 광주 6 3,491가구 대전 1 0 7,667가구, 울산 4만 4 4,738가구, 경기 9 4 2,834가구, 강원 6만 112가구, 충북 7 3,499가구, 충남 9 343가구, 전북 6 2,883가구, 전남 6만 604가구, 경북 7 9,018가구, 경남 1 2 5,437가구, 제주 1 8,094가구로 이들 지역의 평균 전세값을 곱해 모두 합해보면 1,040조 7,577억 원에 달한다. 2020년 평균 전세값을 적용하면 927조 원 정도지만 지난해까지 전세값이 가파르게 올라 전체 전세 보증금 규모도 훨씬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전세보증금의 80%임을 고려하면 최소 20% 약 208조 원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 할 돈이다. 사실상 빚인 셈이다. 여기에 용도의 사용이 모호하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돼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430조 원에 달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도 사업자로 등록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진행되면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로 인해 가계 간 직접금융 형태의 부채가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며, 전세보증금의 규모를 포함해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말했다. 부동산 균열은 가계부채의 내관, 가계부채의 양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은 질력시 좋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현 정부 5년간 폭등한 집값의 대출 한도를 끝까지 받아 투자를 하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 때문이다. 지난해 말기준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6%다. 2012년만 해도 50%를 겨우 넘겼지만 2015년부터 52%로 올라서더니 이후에는 52에서 53%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급락 등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출 총량제 등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 대출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올 1월 전월 대비 1,000억 원 증가했으며 2월과 3월에도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늘면서 대출 감소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 총량 규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은 맞지만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수준이 높고 속도도 빨라 잠재 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